저도 제 회사를 그만두고 음. 창업을 하고 싶었던 그런 게좀 있었어가지고 음. 양해를 부탁드리고 음. 제거 나와서 준비 해보겠다고 하고 음. 나와 있는 음. 상태죠 음. 그래서 지금 나와서 작년 11월에 나와서 웬말에는 음. 조금 시당한 모레오토제에 전파하라고 주방에서만 입었죠? 네 주방에서만 했습니다홀래서는안 음. 해봤고? 홀은 이제 바쁠 때지원나가는좀 음. 그게 음. 이제 주방에 음. 좀덜 바쁘고 꼬리 좀많다보면 주방에 좀 위로 올려가지고 음. 좀처리 같은 거 도와주고 그러면 잘. 그 전에 했던 가게 컨셉을 그대로 이렇게 원래는 그러려고 했는데 음. 이게 또 알아보다 보니까 음. 음. 음. 가정책을 대조해서 인테리어를 다 하고 이런 거자체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 처음 시작하는 데 스케일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건좀 아닐 것 같고 음. 거기서 음. 일할 때 당시에는 음. 잘 돌아가는 것만 보이니까 아, 나도 여기 있는 기술을 음. 갖고 있으니까 차리는 금방 차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음. 거기는 이제 실 음. 인력이 세팅이 음. 된 상태고 음.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음. 겪은 후에 제가 들어와서 잘 되고 있는 전체 자동화 시스템 음. 보고 있는 거니까 쉬워 보였는데 음. 처음부터 짤려고 하니까 얼마만치가 음. 않겠더라고 래서 당장 제가 누구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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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 아줌마는 그아줌머니는 본인이 직접 느낀 거기 때문에 준비자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도 그게 모자랐던 거야 응. 그럼 평소에 보통 그 여유 자본금을 한 6개월치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보통 응. 얘기하는 그 정도 장소 좋을 때 좀, 야, 좀 <웃음> 먹자 골목 완전 메인통에 있고 장소 좋을 때는 1년 안에 승부가 가능해요 아 근데 좀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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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게를 참하는 가게들은 최대한 작게 네. 자기 혼자서 컨트롤 할수 있는 가게로 하라고 네.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갔다 왔는데 구독자분한테 신사동이 지금 고깃집 하시는 분이 저희 가게 찾아와서 네. 근데 대부분의 가게들이 그런 상황을 볼까요? 많이들 응. 제 주변에도 이렇게 응. 사업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응. 네. 그런 저같이 막뭐 들어가서 배우거나 응. 이런 것도 아니고 응. 응. 아예 돈으로 승부하는 응. 케이스들인데 응. 당연히 흑자는 나긴 나는데 응. 이제 투자 비용 대비 너무 수익이 안 나오는 응.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네. 돈으로 해버리면은 대기업들이 다 돈으로 해버리면 다 성공하게? 그렇죠. 응. 외식은 안 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응. 쌀국숲집을 하나 응. 하는데 10억이 넘게 응. 들어가지고 네명이서 같이 공동 투자해서 하는 음. 것도 있었는데 벌긴 벌지만 뭐 10억 투자한 거 음. 비용해서 뭐한 음. 1,200 가져간다고 음. 하면 좀 이게 버는 게 그러니까. 아닌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들 처음에 그냥 좀 음. 어떻게 돈발로좀 승부를 보려고 해가지고 아는 거 없으니까 음. 돈이라도 받아서 들어간 건데 음. 주변에서 이렇게 다 괜히 했다라는 음. 식의 음. 이야기들이 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좀그들둘 보단 더 준비했다고 음. 생각은 음. 들지만 이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게 나와서 준비할 때부터 점점 더 느끼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고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좀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위험을 좀 이렇게 리스크해징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부동산 쪽으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쪽으로좀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찾아부습니다 네. 한참 후에 한참 후에 한참 후에, <웃음> 한참 후에. <웃음> 이게 왜, 왜 그랬었냐면 어저 동네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단가나 좀 그런 가게 컨셉도 약간 변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잡아놓고 있는데 어 만약 이 자리에서 게 된다면 가격도 좀 바뀌어야 될것 같고 퀄리티도 좀 바뀌어야 될것 같고 분위기나 뭐 자리 세팅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자꾸 가게 볼 때마다 자꾸 자꾸 변형이 들어가니까 이게 선택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모델을 네. 딱 만들어 놓고 다 지역에 똑같이 따라 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 같아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그 모델 툴만 만들어 놓고 너네 여기서 살아남어 이렇게 차려주니까 망할 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만큼 뽑아 먹고 자기는 빠져버리면 되니까. 그죠. 정말 오리지널로 하려고 하면 딱 만약에 내가 유로포차를 프랜차이즈를 준비할 수 밖에 없는 단계다 그러면 20개밖에 안낼 거야 전국에 같이 음. 나눠먹기 식으로 되면안돼 20개는 내가 왜 정했냐 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컨트롤하고 케어해 줄수 있을 때그 가게들이 살아납니다 음, 그렇죠 본사가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라고 음. 하신 분들은 음. 음. 본사에 음. 좀 의지를 음. 할 생각으로 시작을 음. 하는 거잖아요 음. 차려주고 근데 전문가들이 음. 없어요 본사에도 다 취직해서 처음 음. 일하는 친구들이 와서 그 자기가 음. 전문가인 척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음. 네. 방송에서 네. 음. 말씀하시는 음. 거 같아서 <웃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가게를 또 차려주고 있으니 난또 그것도 웃긴 거야 컨설턴트라고 음. 그런 분들도 음. 뭐 나와서 뭐 자기가 컨설턴트인데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하는데 본인 가게 하지 뭐 하러 아, 컨설턴트? 본인 가게에서 본인 이돈 벌지 네. 하고 있으면서 하시는 건지 그냥 아, 말만 아. 계속해 하시는 건지 물론 아. 각자 적재소재 음. 그 재능이라는 게 있는 거지만 음. 그런 상, 컨설팅 상품이라는 음.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라도 찾아 가봐야 되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자신 있으면 자기 애들이 다 했겠지 부담 <웃음> 뭐, 컨설팅을 왜시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솔직히 내심 그서 아무래도 이제 강수님은 음. 직접 하고 계시는 것도 음. 제가 알고 하니까 음. 차라리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음. 더 실천적으로 와닿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찾아왔던 거고 지금 뭐 점포, 원래 점포 얻는 음. 가이드라인파으로 오긴 했는데 <웃음> 지금 얘기를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웃음> 딱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나하고 같이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주방에서 이제 어, 레시피 다 아니까 음. 네네. 숙지했고 네. 어 나한테 어느정도 배웠으니 나한테 살리면 되겠다 해서 음. 나갔다가 1년 안에 다시 하는 <웃음> 1년 안에 다시 다들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 이게 그 기술만 안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음.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할 때는 음. 아 이것만 있으면 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음. 나와서 보면 은그 이제 그시스템에 돌아가기 위해서 음. 있었던 한끗 차이는 음. 전부가 다 있었는데 기술만 갖고 다 들어가면 하나 하나 자꾸 이렇게 삐닥삐닥거리다 보면 잘안 되는 거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본인이 경영에 경험이 없으니까 이쪽에 이제 돈 벌고 싶다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리스크로 네.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저도 점점 좀 생각이 좀 그렇게 바뀌어요 아, 괜히 당연히 좀 이렇게 예쁘고 음. 음. 멋있는 가게, 음. 좋은 동네에서 음. 하고 싶고 음.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음. 피고 음. 이제 뭐 주방에서도 음.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아무래도 상권 분석 같은 거할 동네나 음. 자리 같은 거, 뭐 음. 매물 점포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하루종일 같이 보면 음. 뭐 주말에 크로스길인데 가면은 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사람 많아 보이지만 막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가면은 일회 정도 못하고 있더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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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는 게 훨씬 나겠구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 원래 가기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해서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이 조금조금의지려업 음. 지금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원래 지금 알아보는 게 2, 3시평 내에서 음. 제가 주방 쪽에서 홀까지 같이 보는 음. 식으로 해서 이제 양쪽 홀 직원이나 주방 직원 음. 아쉽다고 알바 필요하면 음. 하나 더 돌리는 정도 로 아까 생각 중이긴 하거든 아무래도 고깃집이 막 10평 정도 되어버리면 너무 이렇게 가정부터 <웃음> 타산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음. 그이하로좀 힘들고 한 20평, 에 30평 정도 사는 쪽으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5평? 15평? 그 정도? 15평 되는 고정 그 중에 막 그냥 빠식으로만 음. 되어 음. 있는 그런 음. 고깃집들 있잖아요 근데 15평이라도 야외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까 아, 네, 네, 그죠 아, 그리고 또 나름대로 15평인데 그 지역에 따라 거기 가격이 또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장, 음. 장사가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쵸. 어느 지역에 가서 어, 해야 되나 네. 그 지역은 네. 또 너무 비싸도안 되고 네. 어, 이 지역은 또 네. 너무 싸도 안 네. 되고 <웃음> 저도 아 이렇게 해야지라면서 음. 이 동네 가보면 은아 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가격 메뉴나 이걸로 승부하면 안될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또 다른 동네 보고 다른 동네 음. 가서 아여기좀 음. 좋을 것 같다라고 물어보면 음. 또 엄청 비싸고 음. 또일까이게못 정하겠더라고요. 사실 <웃음> <했으니까. 웃음> 어디 어디 봤어요? 거의 그냥 서울에 음. 유명하다는 동네는 다 가봤던 음. 것 같아요. 원래? 너, 지금 본대 중에 네. 제일 마음에 드는 한두개 정도만 얘기해 줄수 있어요. 동네요? 나한테. 네, 동네랑 거기 상권이랑 가격. 저는 음. 일단 두 개까지는 아니고요. 음. 하나. 하나라도. 하나다 돌아보니까 전제집 앞이 제일 낮더라고요. 제집 앞, 제자 양지역 4번 이쪽인데요. 네. 3, 4번 출구 쪽인데, 음. 해랑이랑 좀 건너편, 음. 대각선 쪽인데 제가 거기 한 12년 살았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고깃집들이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음. 그분들이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봤을 때 간판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음. 제가 집 앞에 있으니까 너무 음. 별거 아닌 동네라고 생각하고 그래. 맨날 지나다녔는데 막상 이제 상권분석 하면서 좀 보려고 하니까 잘 봤어요. 여기는 음. 내가 12년 살았는데 음. 정포가 안 바뀌더라고요 다들 음. 왜 그러지? 그래서 음. 계속 봤는데 음.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음. 없지만 오피스 쪽 음. 상권이긴 음. 해서 근데 월, 화, 수, 목, 금은 죄다 1회화 이상은 다 하더라고요 네. 모든 가게들이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동네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뭐다 가봤는데도 여기가 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성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똥개도 자기 집앞 패션을 먹고 생각났네 심지어 그게 <웃음> 맛이 없... 라고 생각했던 어. 고깃집조차도 지금 거의 6년, 7년 버티고 있는 것처럼 음. 돼있다고 하니까 <웃음> 제일, 제일 중요한 거 본인 음. 나와 빨리 예. 제가 제일 어, 또잘 아는,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때문에 어떤 패턴으로 음. 사람들이 유동이 나오고 등선도 어떻게 나오는지도 음. 다 아니까 음. 거아 진짜 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매물이 음. 없어요 또 이제는 음. 잘 되니까 또 매물 안 내놨겠죠? 음. 그러면 또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는 음. 그러면은 권리금 생각하시는 음. 게 있으면 뚫어드리겠다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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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별거 아닌 가게도 한번 음. 알아 보면은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장사 안 되는 가게를 알아봤는데 누가 1억 달라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웃음>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 아 이게 부동산이 사기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막 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월리금 생각도 없으신데 뭐 제가 월리금 받아 드릴게요라고 해서 막전 여기는 뭐안불렀는데 저한테는 전화해서 5천 불렀다고 하고 저한테 받아가기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또 결정 못 하겠다는 거야. 네. 니까동네가 그러니까 결정이 돼도 좋은 동네일수록 매물도 없고 그걸 제가 뚫어 보려고 하니까 월리금 협상에 있어서 제가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아이 정도면은 합당하게 뭐천찮고 들어 가도 충분히 내가 이득 보겠다.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한테 <웃음> 검토라도 좀 받을 수 있나 음, 약간 이런 생각도 음, 들고 음, 근데 혼자 그냥 인터넷 보고 그냥 안 꼬안꼬 하다고 일단 내 의견인 거 일단 저는 양재동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양재동이 지금 왜 좋냐면은 나도 양재동을 선택해서 지금 한 군데를 하려고 지금 네네. 준비를 하잖아요. 왜 좋냐면 일단.